집 짓고 찾아보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게 텐트를 설치하세요 땅 좋은 곳좀 알아보자 우리 땅 좋은 곳 어디가 좋을까? 어디다가 집지어볼까 너희 살고 싶은 데 있어? 가을섬? 보금 나오는 옆에? 아이템 많이 주는 그런 자리? 눈 덮인 곳은 어때? 분위기 있지 않아? 좋아? 추위를 잘 타? <웃음> 아 추워서 불 옆에 갔구나 얼어 죽으면 은 그러게 그러면 눈 옆에는 좀 그런가? 어, 호수? 호수 갈까? 호수뷰 괜찮지 않을까? 바다 뷰 vs 호수 뷰 너희 어떤 거 좋아해? 호수? 두 명이 호수? 어? 다들 호수뷰 좋아하는구나 숲세권 vs 공원 세권숲세권 일단 숲한표 아아 <웃음> 아, 맞다 나무 다뵐거지집 지을 거 찾아보자 <웃음> 역세권 가자고 역세권이로불러야 좋은 동네 어디 어, 여기 좋아 보이긴 한데 여기 모든 걸 갖추기로 했어 아 여기 바다야 아그웠네 바다네 와 이거 뭐야 여기 호수 넓다 여기서 살자고 여기 가운데 여기 말하는 거구나 여기 호수 너희 섬 같은 데는 어때? 분위기 있지 않을까 섬은 나무가 없겠다 나무가 없어서 좀 그렇고 바다 건들 때마다 죽을 리이겠죠 인정 어... 바다는 좀... 어... 힘들긴 해 호수 한 바퀴 돌, 돌아볼까? 나나 나 궁금했어 산책해보고 싶어 너희... 거기 가봤니? 롯데타워 쪽에 있는 석초도수 가봤어? 딱 이런 느낌이지 않아? 오 어, 여기 괜찮은데? 오! 어, 나 여기 맘에 들어 오 어, 여기... 여기 분위기 있어 나무도 주변에 많고 여기다 짓고 펜션 만들다고? 그럴까? 주변에 각자 어... 텐트 짓고 너무 멀지 않게 나는 그러면은 여기다 쉬어야지 좀만 비켜줄래? <웃음> 집을.. 잠깐만 여기 왜안지어냐 여기다 딱 짓고 싶은데? 아 점점 멀어.. 아진나 나 호수 바로 옆에다 짓고 싶단 말이야 여기 안 젖어! 나 여기 안, 안 젖어 왜? 얘들아! 비켜봐봐! <웃음> 비켜.. 나.. 나왜 나 안.. 안.. 안 돼! 비켜봐봐! <웃음> 아니 왜안 왜 젖어? 다른 플레이어가 겹쳐있다는데? 내가.. 아 내가 내, 내가 만들 때내 텐트에 내가 걸린다고? 아니 나 집이 그냥 안 져지는데? 나랑 둘째만 못지었나 나랑 둘째 모닝이만못지었나 어? 첫째도 지었어? 내가 지금 안 져지거든? 왜안 져지지?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? 주변에? 주변에 집이 없어 근데 안 져지 이유가 뭐임 대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안 져져? 봉지니터 위로하지 말고 멀리다가? 이게 바운더리 걸린다고? 바운더리가 얼마나 넓은 거야? 아니 나.. 하하하 아.. 아.. 아... 다리를 잘못 잡았어. 마음에 안 들어. <웃음> 아, 자, 세 번째 퀘스트.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걸. 작업대? 작업대를 모으는 거구나. 작업대를 그러면은 사야겠네. 낚시부터 하자. 작업대 사야 돼. 작업대 사려면은 낚시에 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. 작업대가 얼마 정도 하려나? 잘한다. 잘한다. 돈을 그러면 어디서 벌까? 물고기 잘 잡히는 데가 있나?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낚시밖에 없어가지고 왜? 큰일 났어 큰일 났다는데? 3천원이야3 0원 우선 낚시하면서 머리 굴려 뭐 맛있게 먹는데? 어떤 걸 맛있게 먹는 거지? 음식이 있어? 어? 음식이다 호박? 물고기가 놀랐대 물고기가 놀랐어? <웃음> 물고기가 좀 리액션이 좋네 <웃음> 어? 저건 뭐지? 생선 구워진다고? 그거 비싼 거야 <웃음> 그거 비싼 거야 나다 구웠는데 <웃음> 어 여기는 뭐지? 어어어? 어 어, 어? 어? 아이템 아이템 상자이데 이게 보급? 빨강이가 먹었어 빨강이가 먹었다고? 우리 나눠 갖는 거야 공산주의야 <웃음> 도박하면 준다고? 야바위 하자 뿌린 다음에 고르게 해줘 새로운 도박하자. 야바위 하자 야바위. 세개 중에 고르면 된대. 오 포켓몬 고르는 느낌. 나 이거. 오케이. 까보자 메일 박스 이거 팔자. 팔아서 <웃음> 돈좀 되겠는 걸. 보급을 터까 그러면? 보급으로 한 방을 노리자. 우리 공산주의인 거 알지? 오오오 어? 오 어, 어떻게 했어? 도끼 어떻게 했어? <웃음> 도끼 없어? 이거 사람 칠 수도 있는데? 우리 PVP 켜놔가지고 어안 쳐진다 아! 아왜안 쳐져? 아 팀이구나! 아 팀이라.. 아, 아 팀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팀을 빼자 팀팀팀 팀, 팀 취소하자 팀을 하니까 돈이 보여 와..만두.. 480원 꽁쳐놨어 여기는 아까 거긴데? 여기는 아까 거기야 위로 갈까? 위로가자 위로가자 우리 숨통 부자였네 모닝아 이건 비밀이야 백어 먹고 있는 거 아니지 모르는 척 해줄게 모 아, 모딩이가 가져갔어 <웃음> 아 바로 옆에 있는 <웃음> 모딩이가 가져갔어 모딩이가 백어를 팔아볼까 자, 저기요 미안 줄게 줄게 잠깐만 자돈돈 돈, 돈도 놔두자 그거 백0판업 한돈이야 오! 어? 사람이다! 우리 양갈래팸에 들어올래? 우리 복지 좋아 <웃음> 우리 복지 최고야 우리 첫째부터 자기소개 해보자 도박을 좋아하는 첫째 숨토야 <웃음> 아 빗쟁이야 <웃음> 역시 양갈래파 돈이면 뭐라든 하는 세트야 이 <웃음> 400원 내야하는데 괜찮겠어? 왜 뭔데? 뭔데? 뭐 준건데? 얼마? 그거 가입비 아냐? 200원 안돼 400원이야 어 가입비가 200원이고 어 명찰 받는데 200원이야 아니지 한 명씩 줘야지 아, 아 400원씩 네. 곱하기 4 역시, 역시, 양갈래파, 유학파는 달라. 어, 굉장히, 이상해. 작업대를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데, 각자 지금 돈 얼마씩 있어. 달뚱이가 2,000원이 있다. 가입비를 내야겠어. 어디가? 가입비, 가입비 내야 돼. 우리 공산주의라 내야 되는데? 우리 고, 내 돈? 그러니까 우리 돈, 우리 돈, 우리 돈. 우리 돈 2,000원. 우리 모두의 돈 2,000원. 작업대가 싼 곳이 있나? 그러면? 이쪽에 올라가가지고, 보급을좀 팔아볼까? 사자고? 아, 좋은 생각인데? 가격 모를 수도 있어. 그래, 가보자. 음, 가보자, 가보자. 어? 어 여기, 여기인가? 음, 작업대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, 작업대 혹시 하실래요? 작업대 좀 빌려줘요. 이거 뭔데? 어? 뭐야? 작업대 뭐야? 작업대? 어, 가서 설치해보자. 신입. 양갈레빠 시립이야 그러면은 우선 기본기가 돼야 돼 롤을 칠수 있는 기본기가 돼야 돼 과연 두구 도박을 칠수 있을 것인가 주사위 몇 초? <웃음> 나 주사위 70초 아 58! 좀 치는데? 주사위 좀? 작업대 지금 총두개세개더 필요해 안건 1 생선 팔기 두 번째 안건은 보급 털기 첫 번째는 보급 털기야 나도, 나도 나도 몰라. 돈 버는 거 도박밖에 모르는데 우리 다 도박밖에 몰라 작업대 있다고? 우리 이거 작업대 총세개야 아니, 작업들 몇 개를 꽁쳐 놓은 거야. <웃음> 여기 밀, 여기 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. 아! 손버릇이 예술이구나. 이거 근데 작업들 설치하고 나서 뭐 있나? 어라? 우리 집이 어디더라? 이쪽인가? 어? 저건 <웃음> 이거 누구 집이지? 이거 이. 아! 이거, 이거 내 집이야? 이거 내 집이야? 내집 아닌데? 템토집인데? 아 이게 내 집이구나 미안 혼자 써서 들어올 수 없어 프라이버시한 공간이야 아 템토로 간다고? 자 여기다가 작업대 설치합시다 작업대 설치하고 끝! 나무 도박하자 1등이 상자 2개 집 비번